가장 먼저 진행되는 GTX 노선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진행되는 GTX 노선의 아파트가 가장 빨리 많이 오른다입니다. 그 노선이 GTX-A 노선입니다. 그럼 GTX-A 노선 중 지금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네, 이 지도가 지금 GTX 노선도죠. 예, GTX 노선이 동탄에서 여기 동탄입니다. 여기 유, 유, 운정, 예 파주까지 예, 들어갑니다. 그럼 현재 빠르게 개통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어디냐를 우리가 먼저 좀 찾아봐야 되겠죠. 거기가 어디냐? 예 동탄에서 예 삼성입니다. 예, 삼성까지 가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동탄에서 수석까지는 이미 SRT, 예, KTX 같은 거죠. 그게 운영 중입니다. 다들 아시죠? 몇분 만에 도착합니까? 예, 15분 만에 도착합니다. 동탄에서 수석까지는 SRT 대심도 노선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서에서 삼성역까지만 대심도를 뚫고 삼성역이 건설되면 GTX-A 노선이 동탄에서 삼성까지 개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삼성역까지 건설이 되면 일단 동탄에서 삼성역까지는 선개통하겠다고 국토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GTX-A 노선이 언제 개통되느냐? 말들이 좀 많죠. 계획은 언제였습니까? 2021년 곧 올해였습니다. 올해 개통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안 되었죠. 예, 안 되었습니다. 2023년이라는 말도 있고 2026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올해 계획대로 이제 개통이 안될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변명을 이제 얘기하면서 뭐 이유를 이제 얘기할 겁니다. 뭐 아무튼 삼성역까지는 가장 빨리 개통이 되는 GTX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GTX-B와 GTX-C 노선은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예, 2029년이 계획입니다. 이 GTX-C 노선이 조금 더 빨리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그래도 뭐 GTX A 노선처럼 지연이 좀 되겠죠. 3년, 5년은 지연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왜 그렇게 좀 지연이 되냐면. GTX는 대심도입니다. 그래서 지하 40m 이하의 전철 라인을 까는 거기 때문에 난공사일 뿐더러 아니라 그쪽으로 이제 지나가는 어떤 곳에 뭐 문화재가 있을 수도 있고 그쪽에 뭐 환경보호단체 의 민원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전철 노선도 지연되는데 여기는 조금 더 지연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조건 GTX-A 노선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빠른 게 예, 개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gtx a 노선 중에서 어디를 좀 봐야 되느냐 예, 동탄과 판교 옆에 분당 이의 집값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올랐죠 예. 동탄을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동탄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디야? 거기 화성시골인데 GTX가 뭔데 거기가 오르겠어? GTX 교통비가 뭐, 한 만원 정도 할것 같은데, 그걸 타고 누가 다니겠어? 뭐, 이렇게들 얘기했죠. 예, 불과, 예, 5, 6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 곳이 동탄역 근처에 34평이 지금 얼마입니까? 14억입니다. 예 얼마부터 시작했습니까? 4억부터 시작했습니다. 3배 이상으로 지금 올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 범위가 좀 많이 좁혀집니다. 동탄에서 수석까지는 여기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판교... 아 이거 우리가 투자하기 너무 이제 비싼 지역이 됐고요. 동탄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너무 비싼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곳이 딱 하나 남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여기가 용인에 있는 구성역 옆에 GTX 용인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예, 구성역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분당선이 지나가는 구성역입니다. 예, 이 근처에 여기 서쪽으로는 여기가 이제 허허 벌판입니다. 지금 허허 벌판이고요. 여기 동쪽은 여기 연원 마을, 뭐, 삼검 마을, 교동 마을 있는데 우리는 볼게지 연원 마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좀잘 눈여겨 봐야 되고요. 여기 서쪽은 구성역 GTX 노선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용인시에서 알아서 알아서 신도시 미니 신도시 건설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 보시면은요, 아 이렇게 좀 멋지게 멋지게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예, 제좀 굉장하죠. 뭐 이게 될까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시작을 해서 2028년에 완공인데 그거보다 조금 뭐더 걸리겠죠. 뭐 어쨌든 간에 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용인시 지금 미니 신도시 얘기가 지금 신문에 난 거를 우리가 잠깐만 좀 보면은요, 2021년도 2월 24일날 예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지금 2023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28년도 준공 예정이다. 2022년 초 실시 계획 인가를 거친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좀 빨리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GTX 여기 이제 확정이 됐는데 오름폭이 좀 다른 지역보다가 조금 작습니다. 이 작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여기가 허허벌판입니다. 예, 여기 지도 보듯이 여기 여기가 다 허허벌판입니다. 예, 그런 허허벌판인 GTX A 노선 그리고 B 노선에 허허벌판인 지역들이 또 있습니다. 어디냐면. 어, GTX A 노선은 대국역 근처고요. GTX B 노선은 부천종합운동장역입니다. 예. 세 곳이 다 허허벌판입니다. 그래서 이세 곳이 아직 오를 수 있는 예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우리는 이제 투자할 곳을 이제 봐야 되겠죠. 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GTX는 뭐다? g t x 는 경기도를 서울로 만든다 입니다. 그래서 GTX역 근처에 투자하시려면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을 투자하시는 것이 무조건입니다. 왜냐면요. 동탄에 보면 역과 멀어질수록 같은 평행의 아파트가 2억 이상 차이납니다. 2억입니다. 2억. 개통하기 전에 이미 벌어지고 있고요. 개통하게 되면 더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걸어서 갈수 있는 곳이냐. 아니면 버스를 한번더 타야 되는 거? 이게 엄청나거든요.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버스 한번더 타는 것이 얼마나 곤역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에 이제 걸어서 타느냐, 아니면은 한번더 버스를 타느냐. 아, 이거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연원마을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곳입니다. 연원마을 중에서. 어디를 좀 봐야 되냐면 네 여기가 이제 삼성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여기 삼성 레미안 아파트 여기가 이제 벽산 아파트 그리고 여기가 자이 아파트 이렇게 세 곳이 뭐냐면은 이렇게 세 곳이 이렇게 갖고 연원마을입니다. 이렇게 그뭐 뒤에도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는 지금 봐야 될 곳은 어디냐? 연원마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까우니까요. 여기서 이게 제일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GTX, 예, 용인역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걸어서 500m 이내 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되도록, 되,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예 여기 삼성이 지금 한 34평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이도 34평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여기 벽산이 조금 더 낮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투자해야 될 곳은 여기 삼성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가깝습니다. 제일 가깝고 여기가 초중고가 같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탄이 34평이 몇 억이다 예, 14억이다 예, 광교가 몇 억이다 예, 16억에서 17억 합니다 판교는 이제 이미 뭐 20억이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성욕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예, 구성욕은 지금 어디로 갈수 있습니까 예, 한정거장 가면은 판교로 갑니다 예, 우리나라 실리콘밸리죠 예, 직장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거기가 한정거장 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역을 갑니다. 도 정거장입니다. 예, 삼성역의 예, 세정거장인데 도정 삼성역에 가면 삼성역은 현대자동차가 이제 100층 이상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가 일자리가 30만 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GTX 용인역은 아마 제가 예상컨데 동탄과 비슷하게 가거나 동탄보다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예, 좀 예상을 합니다. 이게 다 완공이 이제 되었을 때 얘기죠. 그래서 아직 기회가 충분히 있다. 예. 그 지역을 좀 유심히 바라보시거나 아니면은 경기 남부 쪽에서 집을 좀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여기를, 꼭 여기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사야 할 아파트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부동산 해설남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